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업조리게 되나요? 네, 오늘은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이네가크 시사 뜻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 중에 예,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이 부분을 좀 업조리면 좋겠어요. 어, 네, 너희는 옷을, 옷을 찢... 찢지, 말고, 너희는 뺄까요 목사님? 네, 옷을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운 점이 몸맥 네. 안에서 안 보면. 옷을 사실은 찢지 말란 말은 아닌데 네. 진짜 아 찢지 말란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주님이 성경에 옷을 찢도록 하신 개명들이 참 많아요. 네. 어, 우리 옷을 찢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옷을 음. 찢는 이유가 어, 마음을 찢기 위한 도구지 네. 옷 자체를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목사님 저희 방송을 네. 전국에서도 예수, 많이 들으시지만 예.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성경이 갑자기 옷을 찢으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옷을 자주 찢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웃음> 그렇죠. 이런 부터 설명을 드려 <웃음> 좀 이제 옷을 찢고 같아요. 그런 건 자기 잘못을. 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 이스라엘에서 네, 그런 네, 풍습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음. 개명에 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찢도록 이렇게 명하신 일들이 여러 그 레이기서에 나오는데 음. 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네. 예, 자, 잘못을 인정하는 건 마음을 찢는 거다 음흠. 마음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아이를 책망해야 될까? 아니면 격려해야 될까? 음. 아니면 이때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또이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당신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말안 하는 게 좋을까? 어허. 우리는 그 행동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음. 그 행동이 어떤 목적과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행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음. 근데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어도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어도 마음을 찢지 않고 음. 하나님은 인내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옳은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가? 그때 그 진실한 회개라는 건 아,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말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어. 이걸 깨닫게 하셨고, 네. 이걸 인정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이걸 통해 나도 더큰 은혜를 주시고 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마음을 안고 아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거든요. 그 회개를 한다고 그럴 때 보통은 자기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아, 자기한테 집중하는 건 옷만 찢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뭐, 하나님의 음. 절대적인 사랑, 여기에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에,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죠. 음. 내 잘못을 인정하건, 뭐, 뭐, 봉사를 하건, 어떤, 네. 일, 혹시 또 내가 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음. 어, 원치 않으면. 그런데 죄책감을 갖고 하지 않거나, 자책감을 갖고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음. 하나님꼭 나한테 뭘 강제로 요구하시는 분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네. 판단하고 음.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내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음. 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울 수만 있다면 깨닫고 쉼을 얻고 음. 아, 내 힘으로 다안 해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음.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동에 관심이 많고 네. 또그 선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네.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네. 그 앞서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일단은 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잘 선택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을 갖고 음. 선택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잘못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또 교훈을 배우는 기회가 되거든요. 음. 명백히 내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을 찢는 사람은 그 잘못 선택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걸 알아요. 음. 그걸 통해 배우면 되니까. 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못 선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면서 그 아픔을 통해 더 귀한 걸또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건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노하시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는 걸 확신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음. 항상 여유를 갖고 좀담대하고좀 음. 자유롭게 혹시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죠. 그냥 성경이 모두가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라. 근심하지 말걸 근심하지 말고 근심할 걸 근심하라. 두려움 없이는 삶이 자기 삶이 의미가 없어요. 뭔가 두려워야 돼. 잘못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네. 잘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옷을 찢지 말라는 말도 그옷 자체를 찢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옷만 찢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걸 통해 마음을 찢어라 항상 내 마음은 음. 단단하거든요 인간의 음.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 가족 부대와 같이 단단해요 항상 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를 자책하고 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착각하고 음. 그런 것들을 찢어버리는 것 음. 찢어버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 이게 너무 내가 무성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임도 안 지고 그러죠. <웃음> 이래도 자유롭게.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는 괜찮은데도 옆 사람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아니, 행동의 네. 그 근본에는 네.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네. 마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요 그렇죠 이제이 마음을 찢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깨끗이 입고 나면 은 네. 함부로 앉지 않는 것처럼 음.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음. 말과 행동이 진짜 아, 조심하게 되고 음. 항상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낭심하고 있거나 안일하게 살수 없지 그런 힘이 음. 이제 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네. 내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위로부터 좋은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음. 지치지 않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죠. 아, 네. 네.